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페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듀서 DK 채널에서 삼성 AKG 이어폰과 삼성 USB C2 3.5 젠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어, 두 가지 제품 다 제가 듣기에는 페이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페이지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에서 페이지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파형 모양으로 여러분들 뭐 과학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들 보셨었죠? 이 소리의 파형들이 겹치게 되면 소리가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파형이 뒤집어졌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정상적인 파형과 뒤집어진 파형이 겹치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돼서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저희는 위상 캔슬이라고 하고요. 위상을 영어로 하면 페이즈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페이즈가 났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소리의 파형들이 반대가 되는 파형들이 겹쳐서 소리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통 페이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정상적인 소리와 페이지가 생긴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차이는 작은 차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페이즈 전후의 차이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뭐 이어폰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 혹은 다른 컴퓨터 이렇게 재생 환경을 조금 바꿔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뭐 맡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차이가 안 들리기가 좀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 페이즈를 느끼기 좀 힘들다고 하시면 재생기기나 뭐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를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을 하셨을 수도 있죠. 보통 페이즈 문제가 생기면 저역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요. 킥에서 원래 재생돼야 될 저음이 사라졌다거나 뭐 베이스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다거나 하면 유닛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페이즈 문제를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위상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정의감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어, 말하자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가운데서 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좌우에서 정확하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페이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굉장히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형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카메라로 치면 워블링이 생기는 것처럼 울렁울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들이 선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것처럼 들립니다 보통 이제 페이즈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큰 볼륨에서 페이즈가 좀 나는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울렁울렁 하거나 좀 속이 어질어질 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페이저 라는 이펙터 들도 있죠 작업하시는 분들도 뭐 플러그인 중에 페이저 라는 이펙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이 페이저들이 전부 위상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펙터 들인데 어, 이런 것들이 뭐 기타 라던가 뭐 신디사이저 라던가 혹은 뭐 보컬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만약에 이런 전체 음악에서 혹은 재생기기에서 페이지가 나고 있다고 라 한다면 그것은 좀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확한 소리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자 이번에는 페이즈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라는 거는 소리의 파형 중에서 반대방향으로 생긴 소리들이 겹칠 때, 이럴 때 발생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즈는 스피커를 방 안에서 이제 크게 틀었을 때 벽을 튕기고 나와서 맞는 소리들이 보통 소리의 시간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와 벽을 통해서 맞고 나오는 소리가 살짝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차이 때문에 파형에 겹치는 순간들이 반대방향이 됐을 경우 그때 페이지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가형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 왼쪽과 오른쪽 이두 유닛으로 동시에 신호가 전달될 때 한쪽이 약간 시간 차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두 유닛이 동시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한 유닛이 살짝 늦게 소리가 난다거나 할때 소리의 파형이 반대 방향으로 겹쳐 있을 경우 이때 또페이즈가 나게 됩니다 유선 이어폰이나 혹은 저희 같은 작업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페이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이 드물기는 합니다만 보통 이렇게 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간혹 반대로 납땜을 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업하다가 종종 페이지를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항상 케이블을 구매하거나 뭐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게 되면 극성부터 꼭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왼쪽에 있는 케이블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인데 오른쪽에 연결된 케이블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유선 이어폰도 마찬가지로 간혹 QC가 정말 안 좋은 그런 싸구려 이어폰일 경우에 정말 드물지만 간혹가다 그런 불량들이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투 디지털 환경에서는 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삼성 이어폰과 삼성 USB c 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나 이건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조금 짐작만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선 이어폰이나 코드리스, 뭐 헤드폰 이렇게 이어폰, 헤드폰, 그 다음에 재생기기 이 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기기는 그냥 다른 기기로 교환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만 간혹 불량이 있거나 설계 단계에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체크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프로듀서 DK 채널이나 저희 채널처럼 믿을 만한 리뷰를 보고 구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스피커에서 페이즈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방 안에서 페이즈가 생기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요. 방 안에서 페이즈가 생겼다고 하면 보통 흡음제라든가 분산제 뭐 이런 룸 튜닝제들을 사용해서 페이즈들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뭔가 시공을 통해서 페이즈를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 스피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조절해서 페이즈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스피커 위치라던가 간단한 룸 튜닝을 통해서 스피커의 음질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방송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위상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